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, 자 아바타 로딩 중이지만 자 이제 여기 제가 이제 최근에 정확히 오늘 오늘일까? 이 녹화한 당일날 찍게 됐는데요 이게 내가 돌아다니는 아 이게 처음 보는 월드예요 아바타 월드인데 자 어떤 월드냐 제영어를 포기적이기 때문에 아마 제목에는 이제 써 있을 거예요 아마 해석에서 이거를 하, 하여튼 여기 이제, 아바타가 있어요. 이게 사진인데, 너무 좋아보여. 화질도 있고, 아바타도 좋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. 자, 우선 이렇게, 이제, 이렇게 있는데, 저는 잘 모르겠띠? 패스하고, 오. 이거를 이제 편집도 하면서, 이제, 야, 만든 것 같은데요. M&D로 한것 같고, 와, 진짜 영화처럼 잘 만들었는데, 아, 이렇게 있네, 있네요, 있네. 이게 만들 사람 두 명이고, 이렇게 한사 사람이 두 명인 거예요. 이제 이제 디코 또 여기 많은 사람이 한것 같은데, 오, 이렇게 아바타가, 하나, 오, 뒤에도 있는데, 오? 오? 여기 안에도 있네요? 근데 우선, 요렇게, 아바타가 이렇게 있어요. 음, 이제 만약에 이런 거써 있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, 이렇게. 이렇게, 이렇게 막혀있는 거는 안 되는 거고, 어허, 아바타가 다 괜찮은 게 많은데, 오, 능력 이런 게 있네. 아, 이거, 이거 딱 좋은데, 아, 갖고 싶었는데. 나중에 이게 되면 하고 해볼까 하는데, 오, 어, 이건 푸딩인가? 초밥인가 보지 아, 신기한 게 많네요. 오 우마루, 야 여기 우마루도 있는데, 야 귀엽다. 참고로 저는 더 크기한 만화 이게 이제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안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자오 이렇게 우마루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네네제오참 많은데 어 칸나가 많이 빠지네요. 이게 인기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건 뭔지 모르겠고 한 지금 한 4개, 다섯 개가 빠졌는데 저 건너편으로 들어가는 문이 아마 여기 같아요 어.. 역시 지 여기는 아마 비밀번호 히든 히든인 것 같아요 히든 뭔가 여기 히든 아바타가 있는 것 같고 우선 1층을 둘러봅시다 어? 근데 여기를 갈 수가 없네? 어 그럼 2층으로 가볼까요? 2층으로 가야되나? 어? 2층도... 아, 설마 이렇게? 에 설마... 안돼... 설마가 사람 잡네요 이걸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고 이게 아바타가 있는데 거울도 안보인다. 거울도 우선 이렇게까지는 아바타가 보이네요 근데 저 뒤에 있는 아바타는 뭔가 들어가는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긴가? 아닌데? 어 진짜 궁금하네요. 여기 왠지 가고 싶긴 한데 이 아바타가 뒤쪽에 있는 아바타가 궁금하거든요 뭔가 히든 같아. 다 좋아 보이거든요? 저, 제가 보기에는. 아 이거를 어떻게 가나. 우측? 어. 음, 이걸 어떻게 가야 될까요? 저기 가는 게 길이 있는 것 같은데, 어떻게 가야 되지? 설마 설마 혹시 제가 한번 도전을 아 도전 도전 안돼 도전을 해볼게요 제 생각인데 이거를 점프가 있잖아요 이거를 점프를 해서 이렇게 간 뒤에 여기 이렇게 가는 것처럼 여기가 뚫려있다 이건데 그렇다면 여기 밑에도 똑같이 뚫려 있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벽이 막고 있네요 근데 여긴 뚫려 있는데 오! 오 뚫, 뚫었어요! 오! 뚫었어! 뚫었어! 오! 뚫었어! 오! 오, 뚫었네요 아 이제 이렇게 아바타가 있는데 야, 여기도 이렇게 있네 오 근데 문제는 저기 나가는 게 문제인데 자연히 리스폰을 내면 되겠죠. <웃음> 자, 이제 반대쪽. 반대쪽, 아까 실패했죠. 이번에 반대쪽도 한번 성공을 해볼게요. 아까는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성공하겠습니다. 저건 히든 같아요. 히든으로 가는 것 같고. 우선 이건 이렇게 해서, 이걸로 올라가서, 분명 여기서, 이렇게. 아하, 여기서 오 뚫었다 어 이렇게 뚫었네요 <웃음> 이런 아바타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있네 오 이렇게 있네 아바타가 <웃음> 오 이렇게 아바타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거요 거리 있으면 보겠는데 거리이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빠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. 좋은 정보기 바라며 여기 영상은 끝내겠어요. 빠빠 탐방겸 아파트월드 빠빠.